좋아요, 아,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숨 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죠 아,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숨어주면 그냥 끝장 있죠 음. 그래서 숨 쉬는 문제 아이들이 비염에 참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머리 한 반수는 거의 뭐 3, 40% 정도는 병원을 다닐 정도로 비염이 만연하게 환경의 문제하고도 밀접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깔끔하게 키우는 사람들도 보면 알레르기 같지. 그렇죠. 아토피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정한 면역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약한 네.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원인이 어쨌든. 지금 당장 숨을 못 쉬는 나이들 보면 답답한데 문제는 이 비염이 걸렸을 때 숨을 못 쉬면 코로 숨을 못 쉬면 이제 2차 호흡을 하는 입으로. 게 이제 입이잖아요 음, 음. 어, 며칠 전에도 이제 고객이 오셨을 때 자기는 코로 숨 쉬는 게 되게 어색하다는 거죠 코로로. 코에다가 로코 안에다 딱 넣어졌더니 코로 숨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음, 음. 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되게 머리도 띵한 것 같고 그렇지 갑자기 코로 호흡하면 좀아 사람이 그렇게도 사는구나 숨, 코로 숨을 안 쉬고도 사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구강구조가 다 왜곡이 되죠 아, 잘못된 성장에 의해서 자첫 번째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입이 에, 벌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천장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입천장이라는 게 아주 둥그러운데 이게 사실 혀가 만드는 거거든요 혀가 여기를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마다 이렇게 하는 하면서 그리고 혀의 위치가 이렇게 밑으로 앉혀져 있고 위로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평소에? 평소에, 평소에 이렇게 위에 입천장이 살짝 있는 정도고 주로 삼킴 동작을 할때이게쫙입천장의 전체에 딱 달라붙어서 진공상태를 만들어서 음식을 넘기고 그때는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기도로는 숨이 안넘어가죠 그래서 음식을 삼킬 때 숨을 쉴 수가 없고 만약에 그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져가지고 기도로 뭔가 하나 넘어가면 아주 살에 들려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 는겠죠? 그러면 응. 혀가 입, 입천장에 이렇게 제가 네.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혀끝이 네. 입천장에 이렇게 이렇게 닿아져 있는데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게 진공 상태가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식도로 넘겨야 되는데 네. 호흡을, 할,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음. 먹을 때 호흡을 하게 되면 기도로 넘어가나요? 아니, 뭐, 마실 때 숨을, 쉬면 숨이 안 들어가고, 일단, 음. 삼키는 동작에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아. <웃음> 할 수가 없죠. 음. 근데 그 꼴깍 하는데 틈이 잠깐 샜다? 음. 그러면 이제 기도가 살짝 열리면서 그 틈으로 뭔가가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혀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오랫동안 있으면 음. 입천장이 성장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찌그러지죠. 원래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상악골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혀는 이렇게 처지면서 상악골의 숨길 자체가 태생은 아니죠 이제 후천적으로 좁아지게 생 되는 게 원인이 되는 거죠 숨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맨 입구부터 시작해서 좁아지기 때문에 통장기때 비염은 굉장히 안모성장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암모 성장이 얼굴 성장 어. 그게 뭐예요? 얼굴, 음. 얼굴이 얼굴 성장하는 게 네. 어, 비염 똑같은 쌍둥이를 아. 놨다고 했을 때 얘는 아. 비염에 걸려서 입호흡을 했고 얘는 음. 정상적으로 호흡했다면 쌍둥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얼굴이. 어, 형이, 얼굴, 얼굴 형이? 어, 얼굴형이? 얼굴형이 완전달라지 아, 아, 그러면은 음. 비염이 있어서 호흡을 입으로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천정, 입천정의 구조가 틀려진다는 얘기인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얘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음. 이렇게 아래턱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게 회전이 이렇게 밑으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게 돼요 이렇게 뒤로 떨어지거든요 음. 그러면 얼굴 자체가 이렇게 돼야 기도가 뒤쪽 기도도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그거 코로 호흡하지 않고 어렸을 때 입으로 호흡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쁜 굉장히 거네요. 굉장히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으키네요. 문제를 일으키네요. 네. 그래서 아 일단 호흡이 불편하니까 평상시도 불편해. 잘 때는 더구나 누워져잖아요. 그러면 음. 이제 콧물이 음.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숨을 쉬기가 힘드니까 자꾸 음. 깨져. 옆으로 돌아왔거나 뭐 엎드리거나 해도 음. 이 콧물 자체가 코가 막힌다는 거는 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면을 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가 또 굉장히 어 음... 일단 성격적으로 짜증이 많은 치도 음... 힘드니까 뭐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내겠어요 음... 본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어또 아이들의 수면시간에 깊은 잠이 굉장히 많이 어, 퍼센티지가 높은데 그게 다 방해를 받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애, 애가 성장도 안 되고 그래서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 아프고 음. 입으로 숨을 쉬니까 제대로걸러주지 못하고 음. 그냥 이 날공기가 다 폐로 들어가서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이게 네. 네. 연결되어 있는 뭐 중이염이나 이런 것도 올수 있을 것같으네요 그러니까 일단 코에 염... 연결되어 있는 건다 네. 어, 염증이 발생했다는 건데 염증이 한 군데만 생기는 거는 이제 번지잖아요. 음. 어. 굉장히 아이들이 살기에 참 열악한 환경이긴 해요. 음, 음, 음, 음. 그렇지만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은싫어요또 뭐 괜찮습니다. <웃음>